가운동량 공간 등방성. 닫힌 기를 임의의 방향으로 회전해도 그 개의 물리 법칙은 불변인 성질을 공간 등방성이라 한다. 공간 등방성으로부터 라그랑지안은 회전 전후 불변이다. 닫힌 기를 무한소 회전할 때. 라그랑지 안이 불변의 조건을 구해보자. 무한속 델터 파이만큼 회전할 때, 위치 변화량은 델터 rA 이퀄 델터 파이 크로스 rA이다. 또 속도 변화량은 델터 vA 이퀄 델터 파이 크로스 vA이다. 여기서 벡터 델터 파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크기가 회전각 델터 파이인 회전축 벡터이다. 이때 라그랑지안은 공간 등방성으로부터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 미소 변화량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벡터 연산 순서를 바꾸어 다음처럼 공통인수 델터 파일을 합기호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합기호 안은 ra 크로스 pa의 시간 전미분이다. 이때 시간 전미분 기호를 합기호 밖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다. 회전 전후 라그랑지안은 불변이므로 델타 L 이헐0이다 한편 델타 파이는 이미의 값이므로 다음 값은 상수이어야 한다. 즉 닫힌 계에서 벡터 m은 운동하는 동안 불변이다. 이 벡터량을 주어진 계의 각운동량 또는 운동량 모멘트라 한다. 이때 입자의 각 운동량은 다음처럼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의 각 운동량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각 입자의 각 운동량 합과 같다. 각 운동량 가법성 가군동량 표현식은 라그랑지안에 대해 선형 꼬림으로 가군동량 가법성은 명백하다. 가령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두 개의 부분계로 이루어진 전체 계를 생각하자 이때 라그랑지안은 가법적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개의 가군동량 표현에 대입 후 정리하면 전체계의 각 운동량은 각 부분계의 각 운동량 합과 같음을 알수 있다. 운동항수 일곱 개 가법성을 가지는 운동항수는 더 이상 없다. 따라서 모든 다친계는 일곱 개의 가법적인 운동항수를 가진다. 즉 에너지, 세 개의 운동량 성분, 세 개의 가군동량 성분, 이렇게 일곱 개뿐이다. 회전 원점, 가군동량은 입자의 위치 벡터를 포함한다. 즉, 일반적으로 가군동량은 원점 선택에 의존한다. 가령, 다음처럼 원점을 이동해보자. 이때 각 운동량은 다음처럼 변한다. 즉, 각 운동량은 총 운동량과 원점 변화, 벡터와의 외점만큼 변한다. 총 운동량이 0일 때는 두 개에서 각 운동량은 같다. 한편, 다친 개의 운동량은 보존됨으로 원점의존성이 가군동량 보존법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기준계 변환 관성계 K에 대해 관성계 K'은 상대 속도 V로 움직인다 하자. 또 주어진 순간에 두 관성계의 원점이 일치한다고 하자. 이때 두 관성계에서 가군동량 관계를 구해보자. 속도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군동량을 다음처럼 표현하자. 속도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위식의 첫항은 K'에서의 운동량 M'이다. 또두 번째 항은 질량 중심말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식은 한 관성계에서 다른 관성계로의 각 운동량 변환식이다. 이것은 운동량 변환식 및 에너지 변환식에 상응한다. 만약 k'에서 그 개가 정지상태이면 v는 질량중심 벡터이고 mu 곱하기 v는 k에 대한 총운동량이다. 즉 역학계의 각운동량 m은 질량중심이 정지상태일 때의 각운동량과 역학계 전체의 운동에 상응하는 각운동량다 알크로스 피로 이루어진다. 외부장에서 보존되는 가군동량 성분 임의의 원점에 대한 가군동량 세 성분은 외부장이 없을 때에만 모두 보존된다. 그러나 가군동량의 개별 성분은 외부장이 존재하더라도 보존될 수 있다. 회전축의 대칭인 외부장이 존재하더라도 회전축에 원점을 둔 가군동량은 항상 보존된다. 이것은 공간등방성으로부터 명백하다. 가령 위치에너지가 중심으로부터 오직 거리에만 의존하는 중심장에 대해 중심장의 중심에 원점을 둔 가군동량은 보존된다. 특히 한 방향으로 균일한 외부장에서는 원점 선택에 관계없이 그 방향의 가군동량 성분은 보존된다. 공간등방성 일반화 좌표 공간등방성으로부터 닫힌 길를 임의의 방향으로 회전해도 그 개의 물리법칙은 불변이다. 이때 회전축에 대한 회전각을 파이라 하자. 편의상 이 회전축을 z축이라 하자. 또 공간의 각 점은 서로 독립인 일반화 좌표 파이 그 사이 에타로 표현한다고 하자. 이때 무한소 델타 파이 회전 전후 불변인 성질을 라그랑지 안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델타파이는 공통인 값으로 합기호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운동방정식으로부터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시간 미분 기호는 합기호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간등방성으로부터 라그랑지한 변화량은 0이다. 즉, 미분기호 안의 값은 운동하는 동안 불변이다. 이 값을 mz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물리량을 주어진 회전축에 대한 각운동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통 좌표의 성분을 일반화 좌표로 했을 때, 라그랑지아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대입해 각 운동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파티전 좌표 표현의 운동량 Z 성분과 같아야 된다. 이것은 다음처럼 카티전 좌표와 원통 좌표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